모두들 터라입니다. 어! 넷플릭스가 기드윅이라는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네. 팬이랑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아 기드윅이에요. 네. 기기라고 하면 약간 그 괴짜. 덕후죠, 덕후 덕후. 네. 어, 네. 기. 덕후주간 기드윅. 네. 덕후주간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공개했는데 를 첫번째는 어... 왼쪽에 보시면 아임 준지 이토 라고 말하고 있죠 하이권작가 아닙니다 네. 근데 하이권작가 옛날에는 이토준지 젊었을때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일단 이토준지 얼굴에서 그늘이 많이 사라졌네요 네. 컨트라스트를 많이 보정한 것 같은 얼굴이 됐어요 음, 그렇죠. 돈을 많이 버셨나봐요 역시 음. 역시 입금이 입금이죠. 최고의 힐링이 아닌가 그죠. 예전에는 정말로 거친 붓으로 그리고 네. 먹칠 엄청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스크린톤 따위 안쓰는 얼굴 지금은 굉장히 RGB네요. 예, 진짜 만찢남이셨는데 <웃음> <웃음> 자기만화 찍고 나온 사람. 그때는 정말 하이과 작가도 비슷했는데 이제 많이 다르네요. 네, 여기 아임 준지 이토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이토 준지 작가님이고 네네. 이분이 직접 소개를 했어요. <웃음> 내 작품 20 종이 애니화가 될 거다. 야, 20 종. 네, 20 종의 단편도 있고 중편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 작품들을 쭉 모아서 이토 준지 매니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내년도에 공개를 할 거다. 당연히 뭐, 소용돌이나 토미의 시리즈는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네. 소용돌이는 음. 이미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소용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10월에 먼저 나올 거예요. 네네네. 올해 10월에 나오고 나서, 음. 토미에는 여기 뒤에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네. 토미에 <웃음> 있고, 네. 그리고 뭐, 기구에 사람 매달려 있는 음.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뭐, 그죠. 이 제목이 뭐였더라? 그, 그것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역시, 이소중지 작가님의 픽인 것 같다 요낸무 나올까요 요낸무? 요낸무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음. 따로 나오겠죠 고양이는 티트키니까 따로 그쵸. 팔아야지 네. 요낸무는 저게 굳이 넣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호레, 호러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겠죠 네. 뭐 그도이토준지 매니악이라는 말이 붙은 것만 봐도 음. 이토준지의 정수를 모은 작품일 것 같지 않습니까 토미, 요낸무도 정수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장르가 약간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웃음> 약간 그 뒤에 토미의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것 같아요 음. 이미 작가 본인도 토미 의조정을 당해서 그렇죠. 그리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편안해졌다 이미 뭐. 어. 네아무니 조심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야. 넷플릭스가 제작을 확정한 네. 작품들입니다 야오. 이거는 택배기사고요그 다음에 쭉쭉쭉 작품들이 있는데 이,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밑에 네. 써있는 것까지 다 해서 총 12작품이 확정이 됐습니다 스위트홈 시즌 2,3 오 네. 웹툰 원작의 작품 12개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요 제작이나 네네. 공개가.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채널에서 웹툰의 가장 큰 우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렇죠. 네. 살인자행 난감도 이제 여러분들 그 캐스팅도 다 나왔고 네. 아, 너무 기대돼요. 음, 기대됩니다. 꼬마 위작가님한테 이게 문자를 넣었어요. 음. 축하합니다. 따뜻하시죠. 좋겠다. <웃음> 어. 너무 오래 전에 계약된 네. 건데 이제 나오니까 음, 많이 그렇죠. 기다리셨죠. 지우각도 그렇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몇툰만큼 빠른 게 없고 또 음. 다른 것들 보면 계약하고 나서 한참 뒤에 몇년 지나고 나서 확정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요런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음. 앵무새 작가님께서 목표는 넷플릭스다 라고 하셨는데 넷플릭스 그 1위에서 오랫동안 안, 나, 안 내려오는 작품으로 그렇죠. 만나뵐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잊지 마시고 고고 앵무새 고고 <웃음> 앵무새 그때 되면 이제 웹툰스쿨 보러 오시려나 아니 안, 오시겠, 안 오시겠지 웹툰, 웹툰스쿨을 사버리시는 것도 <웃음> 돈, <웃음> 돈으로 부려주시는 것도 <웃음> 거절하기에는 너무, 너무, 큰, 놀라, 너무 네. 큰 액수를 주세요 네, 그렇죠. 어. <웃음>